안녕하세요. 모든 것을 리뷰하는 인지어TV 브래드입니다. 오늘은 비스코 제 3탄 따라오세요. 리뷰 시작합니다. 오늘 비스코 3탄은요, 뭐 일반적인 클래식 스타일의 포장 상태고요. 여기 보면 뭐또 발효가 좀더잘돼 있다라고 써있네요. 그리고, 포장 상태도 좀더 클래식한 스타일이네. 한뒤를 볼까요? 여기 보죠. 에너지는 좀 떨어졌네요. 이 칼로리는 108칼로리라고 써있네. 그 다음에, 칼슘, 비타민. 그 다음에, D가 써있네. 를 보시면 아 여기 오늘 좀 특이한 점이 있네요 프랑스산 바리오 버터를 썼다고 써 있네요 여기 특징이 써 있네 맛은 뭐 바닐라 맛이라고 써져 있네요 사진도 뭐 프랑스 풍이네요 비스코 또크리코와 함께 또 이런 형태 의 포장 형태가 나왔네. 안 보시죠. 한번 뜯어볼까요? 넓게 음. 포장. 하나, 둘, 셋. 세개 넓게 포장. 음? 핫가 그려져 있네요.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 하트마크 안을 뜯어볼까요? 으쌰. 이 안은요 바닐라 맛이라 그랬으니까 안을 뜯어볼까요? 안을 열어보자고요 짜잔 비스킷 맛이네요 맛이 좋아요. 불이 특히나 약간 좀 있는데. 안을 먹을 거야. 소금기가 있고 바닐라 향. 안쪽은 이런 형태의 맛있습니다. 커피랑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, 뭐 아이들 간식으로 상당히 좋지만 커피랑 마시면 상당히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. 뭐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할 요 짜잔. 보십시오. 세 개. 음. 아침 먹어도 맛있네요.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오늘 물러갑니다.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